위 내용을 어길 시 글램 대표비를 사퇴하겠습니다 하네 사퇴합니다 네. 네, 오늘 뭐 하러 오신지 아시 아, 오늘 뭐 각서스 쓴... 소매를 걷어요 아니면 내려요? 는게킬수 <웃음> <웃음> 없는 장을 건너실 수도 있는데 지은 제는 없지만 좀 긴장되네요 얼마나 긴장 거의 호수에 물결 살짝 있는 느낌 정도? 어떤 각설일지 궁금하지 아요 궁금한 긴 한데, 다음에 아, 네. 물자는 없습니다. 코스에물질잘 살짝 있는 각설을 드릴 텐데, 네. 못 지킬 것 같은 탐구이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혹시 못 지키겠는 탐구 있으세요? <웃음> 아...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것도? 아네 가능합니다 <목소리> 하... 각서로 작성을 하셨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당연한 내용 꼭 해야 될 내용 같긴 해요 그리고 이건 사퇴할 만하죠 굳이 이 각서를 안 써도 바음 <목소리> 아, 발음 빼고 발음을 좀연습해야 갑시다 자녀분이 각서로 작성할요네안 좋아해 씨? 네 해드릴게요 네. 다 마치고 나오셨잖아요 네어 아, 우리 멤버들 다 보라고 회사에 걸어놔야겠습니다 액자해서요 대표적인 걸고 각서를 쓰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서비스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진짜 좋은 알고리즘, 좋은 정책 결국에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고객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 가지고 서비스 운영에 가야죠